녹서스 놈들, 난그 녀석들이 정말 싫어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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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i t 아군 이, 타 겼습니다. 소 m so 다시 a d y 되었습니다. e r e i a 조심하라고... 시도 따위는 필요 없어! t o g g 치했 s 습니다을 g 치했습니다 u c h s t 이쪽 이야, 문제 없음. 기도 따윈 필요 없어. 남을바처치했습다니다 <목소리> <게임을 잘> <목소리> 조심하라고 <Sustainable calculator> 을 때가 왔군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. 아고니타. 준비할 시간 없어. 말하라고 그래. 가자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낭비할 시간 없어. Paragô. 아버님의 타이어 포탑을 이 보호차를 파괴했습니다. 저 더블 키예요. <킥>. 아버님 <lucky> 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고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조심하라고. <목소리를>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쪽 길로 <목소리도>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세요. 주, 군이 당했습니다. 조심하라고. 낭비할 시간 없어. 하게 되었습니다. <놀람> 그 없어. 좀 가지.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. 지도 따윈 필요 없어. 파악크라고 자, 더블 u b l e k i l 타탑이 파괴 되었 습니다. 조심하라고. <돈의 도리로> 할 시간 없어. 외어계가 이끈 s t r a n u i l o 없어. 말하고기도 따윈 필요 없어.